포렌식 받는 사람이 무슨 규정으로 포렌식 하는 겁니까? 그럼 감사원 내부 규정이요.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상세 조항을 비공개 규정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다른 기관이 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규정을 이런 식으로 개정한 것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감사원이 악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디지털 포렌식 관련돼서 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안 보이실 텐데 이게 대검 예규예요. 네. 자, 저희가 어 디지털 포렌식 규정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자 언론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발표했어요. 보면은 타 기관 기준 참고했고 6월 30일 해당 규정을 이미 개정한 것이다. 그래서 특정 기관 감사를 염두둔 에것 아니다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자, 이게 타 기관에서 대표적인 검찰의 예규인데요. 네. 이 예규 고, 공개돼 있을까요? 안공개돼 안 있을까요? 어, 공개돼 있으니까 전체가 다 공개가 되어 네, 있고요. 네, 2012년부터 했죠. 전체가 네, 다 공개가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악용 소지가 없어서 공개를 했을까요? 2012년부터? 아니죠. 인권보호,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야 절차대로 이 포렌식이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 제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규정에 근거해서. 그런데 이번에 개정은 오히려 수많은 상세 조항을 비공개 규정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다른 기관이 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제보를 접수했는데 포렌식 받는 사람이 무슨 규정으로 포렌식하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원 내부 규정이요.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입니다. 이러면서 막 포렌식을 하,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규정을 이런 식으로 개정한 것을 개정한 것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감사원이 악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처럼 다른 기간처럼 그리고 이전에 감사원이 가졌던 규정처럼 세세한 절차들을 오히려 공개하고 그래서 그 공개된 규정을 근거로 방어권도 행사할 수 있고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는지 체크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뭐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도 공개 규정이 있고 비공개 세부지침이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위원님 의뢰하시는 방 충분히 제가 공감이 검토를 가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저 검찰 규정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 규정을 공개하지 든 하는 여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네.